알고 보면 그들은 감정을 통제하는 스위치인 뇌의 편도체가 고장난 사람들일 수 있다는 추정이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 9월 21일 북한군은 서해상을 표류 중인 우리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 이대준 씨에게 사격을 가했고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그를 소각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발칵 뒤집혔던 것인데 첫째 그 사건의 잔인성에 사람들은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둘째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했던 것인지 북한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유감을 표명하는 초유의 이변이 있었습니다. 셋째 이에 대한 화답이라도 하듯이 2020년 9월 27일 문재인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상적인 지침을 내렸는데 최초 발표 때는 북한군이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생각하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했다가 청와대 지침 하달 이후에는 속이 추정되면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번째 국방부와 해경은 당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되짚어보면 자연스럽지 않은 점들이 눈에 띕니다. 왜 이미 전문을 파악했으면서 추정이라는 단어를 쓴 것인지 왜 이미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 앞에서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는지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사건을 대하는 대응 방식은 북한을 의식한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추정컨대 첫째 문재인 정부로서는 당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다음 단계로 남북한 간의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 이러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겠나 하는 의심입니다. 둘째, 당시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공무원 이씨가 개인의 도박비 때문에 월북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당시 북한을 향하던 우리 국민들의 분노의 화살을 일거해 공무원 이씨 개인에게 돌려놓는 작업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입니다. 셋째, 이런 이미지 작업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은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한 지도자 우리 공무원 고 이대준씨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사람 이런 식으로 북한 김정은을 띄워주면서 그에게 면제부를 주는 한편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인 이대준 씨와 그 가족들에게는 월북자 가족이라는 낙인을 찍은 것이라는 의심입니다. 당연히 가족들은 한임에 처했습니다. 백방으로 고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시다시피 문재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31일 유가족들을 만나서 국민은 정부가 어려움에 빠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지켜주는지를 보고서 이 나라를 믿어야 할지 이 나라에 충성해야 할지를 판단한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드디어 지난 6월 16일 인천해양경찰청장은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고 간 것은 2020년 9월 27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지침을 하달받았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정권이 바뀌기 직전에 해경한 사람이 자기 의원실에 와서 양심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고 이대준 씨에 관한 것은 수사하기도 전에 결론이 나있었다. 월북이라는 사실을 정해놓고서 나머지 수사는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짜맞추기 시기였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간의 연일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사건을 대하는 정북 민주당 운동권 세력의 태도입니다. 오랜 시간 관찰을 한 바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대단히 분명하고도 일관된 흐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목적을 위해서라면 못할 거짓말이 없다는 점. 둘째,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증거도 만들어내고 그 어떤 조작이라도 하는 데 있어서 일말의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다는 점. 셋째, 사람들의 아픔이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신병리학적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견된 점. 크게는 이세 가지입니다. 최근 인천해양경찰청장이 월북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이 사건이 다시 쟁점화되면서 감사원은 해경 및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거야말로 정치보복의 신호탄이라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 사항. 그들이 사람들의 아픔이나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정신병력적 문제가 드러났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민주당 서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 사건을 정쟁에이용해 득을 보려는 것이라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그 표현은 그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제로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둘째,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분의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말 역시 서른 의원의 발언과 비슷한 맥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 이대준 씨의 아들은 최근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손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게 안 중요하면 왜 월북이라고 해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이두 사람 서른과 우상호의 발언 속에서 혹시 느낀 점이 있으셨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 상황을 대하는 태도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가짐에서 그들의 인간 댐댐이가 혹시 어떻게 보이시냐는 그 말씀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른 의원의 말을 조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이례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단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과 성명을 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서른 의원의 발언 그대로입니다 북한이 그것도 김정은이 직접 사과 성명까지 냈다는 것이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북한이 그 정도 성의를 보였으면 됐지. 뭘 우리 국민 한 사람 사망한 아무 일도 아닌 일 같고 뭘 그리 난리 법석이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들리는데 서른 의원의 말을 제가 혹시 잘못 해석한 것이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의 말,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이 말도 역시 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 말입니까?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 인간들이 유족들의 아픔에 대해서 단한 번이라도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에 감정이입이라는 것을 단한 번이라도 해보았다면 어떻게 저런 말이 입에서 저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었겠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단 이두 사람만의 얘기겠습니까? 이것이 운동권 민주당 전체 그리고 문재인의 상황인식 역시 단한 치의 오차 없이 저두 사람과 똑같은 것 아니겠냐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았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 아버지가 도박을 했고 빚을 졌고 그래서 도피성 월북을 했다고 몰고 갔습니다. 그 어떤 증거도 없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되는 증거들이 더 많은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도박을 하면 다 월북합니까? 빚이 있으면 다 월북하는 것입니까? 가족들이 이 대명천지에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살라고 그런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울 생각을 했는지 그들에게는 과연 어떤 악마가 마음속에 살고 있는지 궁금하더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차라리 슬픔이라기보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어울릴 것입니다 거기에 월북을 했다는 누명까지 썼다면 유가족들은 살아도 어디 사는 것이겠습니까 남은 삶을 어떻게 살라고 저런 죄받을 짓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의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들의 정신병리학적 불구상태 감정이입이 안 되는 사람은 비록 겉모습은 인간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은 괴물, 프랑켄슈타인이 살고 있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아버지를 없앴다면 민주당과 문재인은 그 가족들의 남은 삶을 없앤 것입니다. 이 둘이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정북운동권에 물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것을 서른과 우상호가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겠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정이입이라는 말은 영어로 empathy인데 접도 em은 영어로 into 안으로 내부로 이런 뜻이고 pass 이것은 영어로 feeling 감정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 속에 들어가서 느낀다 상대의 아픔이나 슬픔에 공감한다 이것이 감정 p 입 엠퍼스입니다 심리학이나 정신병리학에서 자폐증 환자는 사이코패스의 경우에 상대방의 아픔이나 슬픔에 대한 엠퍼스의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정의합니다 자폐증은 병적인 측면에서 인지적 공감능력이 결여된 것을 말하고 사이코 이는 정신적 측면에서 정서적 공감 능력이 결여된 것을 말하는데 의학적으로는 두뇌의 감정 스위치라고 불리는 편도체가 고장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고 본순의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렀던 자들 역시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것이 운동권 좌파들의 공통된 흐름이고 알고보면 그들은 감정을 통제하는 스위치인 뇌의 편도체가 고장난 사람들일 수 있다는 추정이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능력이 결여된 자들은 병리학적 측면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결국은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자들은 이들을 위험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를 든다면 얼마 전 민주당은 60%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는 검수한 박을 밀어붙였는데 이일 역시 국민 대다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의 상실 상태 즉 민주당 전체가 사이콜적인 집단 카오스 상태에서 벌인 일이 아니겠냐는 그 말씀입니다 민주당이 대놓고 절대로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지만 재판을 통해서라도 언젠가 이번 사건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을 열게 된다면 또한번 그들의 프랑켄적인 정체를 전 국민 앞에 드러내 보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천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